또 갖고 공포 방송 넘버 no. 1 지금 또 마시네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장례식장 장례식장 오늘 좀 카메라가 좀 답답해서 이해하세요. 바닥이 다 그거요. 습기 습기, 차 소리. 네, 이 꼬리 후레쉬 하나 가지러 가서 후레쉬 하나 더 있어야지. 후. 위험한 실도 같이 있을 것 같아. 지하나 있겠지. 저기가 지하실인가? 옆에. 카메라가 좀 내려가서 이해하세요. 위에도 있다는 소리야? 쉬운 면. 싫으면... 그런 면. 그운보다운 보다도 좀그 없는 이없는 쉬운 면. 쉬운 면. 쉬운 면. 쉬운 면. 쉬운 보자불 면. 쉬시나나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오? 얘안열야는데 어? 갑자기 열려 야 이거 누구 있어? 리가 뭐 모르겠다 누구 있아닌가 뭐 모르겠어 왜요? 불안해 보여 누구 아픈 거 아니야? 누구 온거 아니야? 부유한 자 영환씨는 메인으로.. 나중에 가자 영환씨는 메인으로 가야돼 와..뭐지? 문 열어지나? 와 열어지나! 야, 문 열어진다 뭐야.. 신발을 털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실로 들어가는건인가 자 카메라가 좀 답답해도 이해하세요. 잉? 아니 위치 여기가 적어진 곳이 있으니까. 방울이 떠났어. 무슨 소리야 야, 진짜 무섭게. 아뭐 이상 말 소리가 엄청난. 야, 하지 마라. 진짜 부탁이다. 뭐, 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라. 뭔소리요 시계 초침 소리 이 냄새까지 시련을 맡기게 해주면 좋은데 냄새가.. 뭐라.. 그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냄새 우리... 휘발유 냄새 같은가? 와, 진짜 이 냄새까지 전달해드리고 싶다 진짜 거짓말이 엄청 심하네 와, 오늘 카메라가 좀 밑으로 향해도 좀미해하세요 응? 소리가 나 지금. 어떻게 어데서 존나게 덜린다 진짜. 이로 올수록 시계 시계 소리가 나서. 시계가 어떻게 없는데? 이방인가 어? 소리 안나? 아니, 난디? 뭐? 떨어진 소리 아니에요. 있으면 모르지. 검은 뭉달이 같이 있으니까. 와. 시계는 보통 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에너지 아이자 100만 22. 둘아 명품 거 쓰고만. 와다 저거 이 엄청 돌아고는 소리. 리알. 여기 오니까 난 소리가 지금 잠깐 안 나잖아. 소리가 죽으니까 소리가 갑자기 안난줄 알았어 화면이 좀 바닥으로 향해도좀 이해하세요 미치 때문에 맺수 없어 최대한 내가 답답 안 하게끔 잘 잡을라니까 이 대탱구도 있는걸. 현재까지는 특별한 기운은 없다. 하지만 여기가 사람이 떠나고 구신들이 잡은 터여 자, 하나만 얘기하자. 우리나라의 대표 흉가, 곤지야.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지. 죽일려고 군장 같은 경우는 세대, 0대 안에든 흉가라고 말은 있지만 관광지라고 얘기해서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한테는 기가 있거든. 거기를 하도 사람들이 들랑달랑 많이 하니까 귀신의 기를 눌르 기신의 기를 눌르 너무 이상한 소리만 나요. 기신의 기를 누르니까 관광지야. 더 알아먹기 쉽게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신, 천여 기신, 천각 기신 기가 세고 한이 많지 예로부터 천여총각이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 묻은다 했어 왜? 좀 전에도 말했듯이 천여총각은 기가 세단 말이야 사람한테도 기가 있다겠지 그 길에다 묻으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길을 귀신의 길을 올라오지 못하게끔 누르거든 여기는 부자바놈들이죠? 예? 부자바놈들이 뭐냐 이런 폐병원이 되면은 애들이 많이 와 예? 맞지?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누가 왔뭐 오고 뭐 하고 한 흔적이 없어 현재 여기까지는 지금 뭐 기가 뭐 이렇게 뭐 구신이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데 부자만이 들어오면 진짜 다 낙서하고 뭐 하고 그랬지 누구 왔다가 누구 누구 누구랑 했대요 뭐 적어놓고 뽀뽀 적고 뭐 식구들이 겁내 적어놓잖아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김밥지 와 소리 봐요 이거 자, 성님들, 지금 다들, 그, 방송에 집중하세요. 고개 숙여갖고, 본니까 밑에 그 딸랑이들, 딸랑이들에서 소리 났는가 밑에 쳐다보지 말고, 여기 문에서 소리 난 거니까, 알아채라뭐 하나 발견? 누구야 뒤에? 뒤에 누구요? 뒤에 누구요? 뒤에 누구요? 아, 도망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어와뭔 소리야? 또방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중계방에 있는 열랜드가 봐봐. 이거 이들이 하지 말아라. 혹시 나이. 아무것도 없다잉 실드림 얘기하지 말아라 어? 내가 진짜 꼭 이런거 나올 때마다 절대 카메라를 잘안 돌리려고 내가 최대한 하고 있어 슬슬.. 잠깐만.. 와.. 되게 무서운다 야. 슬슬 발동인가? 카메라를 진짜 막 시원시원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위치가 나와보니까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마무리까지 잘 보시게 하려면은 내가 진짜 카메라 잘 잡아야 돼요. 생각하면 되게 수술도 있겠네. 화면이 뿌연 당이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습기가 꽉 찼어요 아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딱졸리라 글씨를 저거밖에 못 배웠습니다 글씨를 저거밖에 못 불러 못, 못 배워갖고 죄송해요 제 이름도 못 써요 뭐야? 야, 한면 봐봐, 빨리. 봐봐, 어 빠르게. 저기 한번 열어봐봐. 혈액, 피 있는 가한번 봐봐. 피? 응. 보고 와. 가지 마 응? 가지 마라, 고내 네, 남친이냐? 하나도 없어요. 없어. 다피데 자, 버퍼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신호가 떠요. 미리 감지해서 나오는 거요. 예안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야 우리 아가씨, 우리 몇층 건물했지? 이거, 사진 찍어보그게 늦지 않나? 아주 부족한데, 맞네. 고내 싶다. 지하. 수술 이 정도 크기면은, 진짜 너무 긴장해 버러는가 여기서 카메라 잘찍고 있으면 돼나 진짜 너무 긴장돼서 난 아, 카메라 시지마 지진아 김 오세요 시원해. 와, 진짜 긴장 을 지저분, 서지민오지금오지이오어나 오지민, 오지민, 오어나오지면오지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오지민, 이지민 진짜 아까 오줌 안 샀어? 나 오줌 싸부렸다 방금. 나 오줌 진짜 안 샀으면 뭐, 오줌 싸부렸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가 여기 기대 켜져 있는 거요 누구 안에 있어? 안에 누구 있어? 베로님 블루님, 가을님, 너님 그 겨드랑이 냄새요 한번 그거 맡아보세요. 셀프로 지금 당장. 닦아서 한번 맡아봐. 그 냄새가 여기 난다고. 이 냄새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구만. 본인이 직접, 이거, 어이, 요거, 요거, 요거, 우 와, 엄마, 존나 여기. 요것이 바로 스파다. 여기가 바로 대나무다. 와, 엄마, 존나 칙칙해버려. 뭐 물티슈 만있줄 알았네. 아, 예. 이 문을, 세 번째 통과네. 아, 수수시. 아, 가자. 와, 와,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웃음> 냄새. 와, 냄새. 봐라. 냄새 봐라. 와. 오, 와. 나만. 남았... 아... 이거 뭐지? 뭔 소리야?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바람 소리 아니야? 자, 하나만 얘기하자 수술실은 여기 간호사도 있을 거야 수술실에 창문은 없어 수술실에 창문을 만들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바람 소리가 절대 아니야 백 여기있어 네. 뭐야? 장난 그만해라 야, 여기 안에서 난 소리야 저저저뭔 소리야 또? 누구야? 누구야? 갑자기 소리 안 나? <웃음> <웃음> 와 여기 뭐지? 수술 가운데 그런거 아니지? 이게 뭐지 이런거? 와.. 나 냄새 때문에 댐이 안아주라 와.. 지금 손물 굴렁거려 죽겠다그 수술이 이게 밀폐된 공간이라 이 수술실에 있던 그런 냄새가 타올라와. 와 이렇게 모양이라 냄새가 타올라온다니까 지금. 신나성력겁도 역겨워 역겨워 지금. 우리 메인, 영한실이 기다리고 있다. 보이죠? 설가, 들어가기 존나 무섭다. 설가, 진짜, 들어가기 존나 무섭다. <목소리> 여기서 들어오면, 기운 장난 아니다야. 안에 꾸신들 기운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진짜. 와. 아 고민된다 이거 어찌하나. 들어간다. 똥아니냐열린다 추천 가기요. 보전 그대로 있어 와 냄새.. 알콜올냄새 엄청 개짜로럽어요 진짜 와뭔 소리 하네 아... 그만!! 조용! 텐디에는 뭐 있는 거야? 진짜? 자, 이 화실은 가실에...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병원이 개업을 하고 폐업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팔다리가 잘린 사람 살인사건으로 온 몸이 칼로 덜어져 가지고 온 사람 여기에 적혀져 있는 문구 계속 오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너무 뭐야. 이껏에는 열어야 되나? 자, 보시는 분들도 후회 없고, 우리도 여기를 다녀간 거 후회 없게 열어보자. 다른 데보다 중증 감염성 사망자 전용이란 여기를 내가 더 열거에요. 자, 방송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주작으로 생각하면 주작으로 보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만 생각해주세요. 다른 문보다나 그냥 여기를 더 열게요. 그냥. 만지는 것도 지.. 기신기운기신기운어 응? <웃음> 열심히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냥. 와. 기시기요뭔 <웃음> 소리야, 방금? 나문 이거. 안 밀었는데 소리가 나서. 뭐야, 저거? 나 <웃음> 솔직히 무서워 이거 못 읽었다.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소리가.. 뭐야, 나진 안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미쳤다, 한 번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뭐야? 아, 누구야? 아, 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도망가지 마. 이거 도망가지 마. 안 해. 그 사람이 분명히 또... 아, 네. 뭐야, 도망가지 마. 절대 도망가지 마. 또거하지마!! <웃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아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와, 여기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 안에 뭐야?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안에 뭐가 뚫린것 같은데.. 뭐 남이 있어.. 그만해라 장난감 많쳐 뭐, 말았나? 뭐, 말한다. 여기서 또뭔 소리가 나, 지금. 와, 씨. 칼이 꽂혀 있어, 지금 여기. 저 안에 뭐가 있어..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문 여기밖에 없지? 문 여기밖에 없지? 후회 없는 방송 가자 소리, 뭔 소리, 어 나는 거 소리. 관이라고, 사람 관. 아, 아니,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한단것만 봐주세요. 진짜 나 진짜 만지기 싫어요. 열심히 한단것만 봐줘 그냥 아니야. 그올려드려그자 올려드려놔 이거 금방 나갈게요 우리가 와서 신기가 불편했으면 우리 금방 나갈게요 뭐야? 와! 나갈게요. <먹을 수 있음> <먹을 수 있어> 자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뭐야?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가자나 <웃음> 빨리 와. 그냥 가자. 그냥 가자.